게 아니고 네. 얘가 원래 길냥이었어어길냥이어 어. 그냥 코리안 헤어숏라인증이어미 고양이가 보통 네. 그 많이 아프고 이러면 네. 돌보지 않거든요 야생이니까 는 그래서 얘가 뭐 어디 두개 쓰러져 있었나 거봐 를 이제 초등학생들 불쌍하다고 아... 데려와가지고 데려는 왔는데 음... 뭐 어쩌겠어 애들이 뭐 돈이 있나 뭐 없으니까 뭐... 네. 원장님이 이제 뭐 알겠다고 일단 받아놓고 집에서 치료하고 했는데 가양이 좀 쓰러져 아... 있으니까는 원장님이 뭐 이유식도 주고 하다 보니까도 기운좀 차리더라고. 아... <웃음> 안녕! 여기 끝에 조금조금씩여기어요 그거 처음 왔을 때그 많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고 어. 얘가 원래 량이었어어 그. 어. 그냥 코리안 헤어슷 어, 헤어슷. 어. 헤어슷. 어. 헤어슷. 어. 헤어슷. 어. 어미 고양이가 보통 네. 그 많이 아프고 이러면 네. 돌보질 않거든요 야생이니까 네. 그래서 애가 뭐 어디 쓰러져 있었나 나도 봐아 내일 이제 초등학생들 불쌍하다고 네. 데려와서 치료를 왔는데 음. 뭐 어쩌겠어 애기뭐 돈이 있나 뭐 없으니까 원장님이 그냥 네. 원장님이 이제 뭐 알겠다 일단 받아놓고 집에서 치료하고 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절대 살수 있을까 했었었는데. 네. 얘기 좀. 아... 쓰러져 있었으니까는 우뭐 이유식도 주고 하다 보니까도 좀차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살어요귀족들로 산... 이게 뱅아에요나 뱅갈 고양이라고 들었 아니. <웃음> 아니, 고양이 종류를 모르니까 <웃음> 길고양이. 그냥 길고양이 아, 집어야 되겠네. <웃음> <웃음> <웃음> 사람을신뢰하고안 하고 있라가 달라질 수 있는. <웃음> 아 근데 오히려 훨씬 편하더라고안 <웃음> 건드린 얘는 행복이는 귀찮게 하는데 귀찮게를 안 하니까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야야. 그러니까 이걸 지도 좀숙여지려고 하면 자주 네가 안아주고 응. 편안하게 응. 해주면 돼 어떤 사람 목덜미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절 대로안돼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고 있는 건좀 불안해. 내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예를 <웃음> 봐, <웃음> 네. 지금 나한테는 봐. 발, 흙키진 않잖아. 어... 발톱을 안 치우잖아. 어... 이거도 오래 못 있어. 예, 맞아요. 오래 안 있어요. 엉덩이 받치고. 엉덩이 받치고. 가슴에 이렇게 손끼어가지고 아, 가슴에서? 예. 감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내가. 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제도 가능하고 엉덩이를 받치니까 몸이 안 뜨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거고 어. 항상 이제 깍지끼듯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아 팔을 깍지끼듯이. 나일로